안녕하세요. 감성아웃스입니다. 이곳은 이천시 신둔면 수강리에 위치한 스리룸 신축빌라 더일입니다. 주변에는 신둔도 애천용 농협마트 농협은행 신둔초등학교까지 반경 1km 내에 밀집해 있어 이용이 편합니다. 그럼 내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전실 내부에는 신발장 4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니은자 형태로 거실과 주방 공간이 잘분리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가구는 애령 타입으로 내부에 식기, 세척기와 싱크대, 절수, 페달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일자형 구조로 이곳과 더불어 팬트리 룸이 하나 더 있어서 수납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전신 욕조가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에 일자형 파우더룸과 전용 욕실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편합니다. 두번째 방은 기본형 구조이며 세번째 방은 붙박이장이 있어서 수납이 용이합니다. 지금까지 감성하우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